행나 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퀴입니다 최근에 자이언트에서 새로운 하이브리드 전기자전거가 나왔다고 해서 솔직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패스트로드 2플러스의 e 후속작 패스트 SR 2플러스구요 e 같은 디자인인데 스펙만 조금 다릅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패스트 sr e 는 기존의 패스트 로드 e 시리즈와 동일하게 센터모터고요 페달을 밟아야만 전력이 발생되는 파워 어시스트 즉 파스 구동 방식 이 탑재되었습니다. 센터모터는 전기자전거 선택 가이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뒷바퀴 허브축에 장착되는 후륜 모터보다 모터의 힘을 즉각적으로 전달받아 민첩한 주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 습니다. 그래서 거친 험로를 달리는 상급 m t b 에 주로 적용되는 스펙이라고도 언급 했었 패스트로드는 하이브리드형 인데도 센터모터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다양한 지형과 경사도에 경계없는 라이딩을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터는 자이언트가 야마하와 협작하여 만든 싱크드라이브 모터가 이번에도 탑재됩니다. 단계별로 모터는 라이트 등급 스포츠 등급, 프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요. 패스트로드 2 e 2 프로는 최대 80Nm의 프로 등급이 적용되는가 하면 패스트 SR에는 조금 낮은 70Nm 250W의 스포츠급이 적용됩니다. 출력모드는 프로 등급과 동일하게 5가지고요 에코, 액티브, 스포츠 파워모드까지 원하는 모드로 선택해서 원하는 모터의 파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단계가 높아질수록 최대 출력 파워도 높아지겠죠? 그럼 최대 얼만큼 파워를 제공해주느냐 이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게 서포트 비율인데요. 서포트 비율은 최대 350%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높은 모드인 파워모드로 설정해놓고 사람이 100%의 토크로 페달을 돌렸을 때 최대 350%의 힘을 모터가 발휘해서 페달링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어느정도인지 감이 안오신다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남산타워 정도의 경사도에서 5단으로 두고 파워모드를 설정해서 달려봤는데요 중간정도의 기어를 두고 평지를 달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약 2km 구간을 달리는데도 헐떡거림조차 없이 올라갔다고 쉽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250W 치고는 치고 올라가는 파워가 강하고 가속력이 좋아서인지 설악 그란폰도나 삼척 어라운드 경기 구간을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경험상으로 350W 후륜모터의 전기자전거랑 비교했을 때 힘을 쳐주는 수준이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센터모터의 위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페달링이 부드러워서 안정적이었어요. 싱크드라이브 특징 자체가 사람이 페달을 밟는 힘을 감지하고 경사도와 현재의 가속도 수준을 계산해서 모터가 전기를 얼마나 출력해줄지 즉각적으로 출력해주는 특징이 있다고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간적으로 강하게 페달을 밟아도 부드럽게 전기부스트를 발생시켜서 자연스럽게 밀어주는 게 조금 좋았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급발진하거나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남대 없이 훅 밀어내는 느낌이 매우 적고 부드럽게 밀어줘서 사람의 페달링 파워와 전력 파워 간의 경계가 적어서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배터리 용량은 패스트 로드가 375Wh인데 패스트는 그보다 높은 500Wh 입니다 이는 3 6 볼트 13.8A의 용량으로 볼수 있는데요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좀 괜찮은데? 하면 10A 정도를 말하고 용량이 큰데 라고 하면 14A를 말하는데 패스트는 13.8A니까 장거리 주행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죠 에코 모드로 설정할 경우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150km 이상이라서 장시간 동안 배달하거나 서울에서 춘천 정도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가속력과 속도 유지력이 좋아서 평지에서 에코 모드로 설정해도 26-27km의 에서 속도는 쉽게 유지하거든요 모든 전기자전거가 그렇듯이 속도가 25km 이상이 되면 전력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는 않으니까 자동으로 배터리를 아끼는 셈이 되는 거죠. 실제로 경험해본 결과 에코모드 85% 액티브 모드 15% 사용해서 165km를 단한번의 충전 없이 라이딩했는데요. 당시 최대 기온은 28도 정도였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다운튜브 외장형입니다. 시트포스트 일체형과는 달리 배터리 충전 중에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물론 외관상 보기에는 안 좋지만요. 그리고 재밌는 특징 중 하나는 킥스탠드입니다. 바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하단의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약 10cm가량 높이를 낮추 수 있어서 경사도에서도 세워놓기 가 아주 수월합니다. 구동계는 티아그라의 10단 인데요 그냥 표준입니다. 스프라켓은 11-32T 에서 크랭크는 50T 로 그리 고단도 아니고 저단도 아닌 경제적인 가격대의 제품이 많이 적용되는 표준입니다. 차체 무게가 약 20kg 정도 되니까 배터리가 없어도 경사도에서의 고속 주행이 가능하다는 상술에 현혹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경사도를 달릴건데 배터리 없으면 그냥 카페에서 쉬시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걸 강추드립니다 제 경험상으로 배터리 충전 시간이 꽤 짧았습니다 약 2시간 정도에 70% 정도 충전됐던 것 같아요 물론 전력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 유지해 준다면 빠른 편입니다 디스플레이는 가운데 있어서 시인성이 좋은 편인데 각도가 햇빛에 반사돼서 눈뽕 맞기도 좋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각 모드별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표시해 주고요 현재 배터리 잔량과 주행 속도 케이던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언트의 라이드 컨트롤 어플과 연동해서 주행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주행 기록을 남기고 싶은 유저에게는 유용하겠군요. 자 가장 중요한 가격은요 263만원 입니다. 하이브리드 등급 치고는 꽤 고가 죠. 정리해드리면 부드러운 페달링 을 지원하는 모터의 성능과 충분한 용량의 배터리 센터모터의 즉각적인 반응성 평지에서의 높은 가속력 과 속도 유지력 주행 로그를 기록할 수 있는 어플 연동 세계적인 브랜드에 대한 신뢰 등을 가져가시겠다면 263만원 쿨하게 결제 아니다. 나는 그냥 남산타워 정도 쉽게 오르면 되고 장시간 주행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두 바퀴의 전기자전거 구매 가이드 영상을 필독한 다음 263만원 들고 전기자전거 두 대를 구매하러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주도 행복한 라이딩 하시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랑